제가 지금 이걸 다 받았는데 어, 이것부터 먼저 뭐가 걸리는지 좀 봅시다 여기 중에는 솔직히 이게 더 낫겠죠? 요강 8천만 보다는 솔직히 이게 더잘뜰것 같은데 1억보다 어. 너무 적어 이거 돌고 가스판 플레이 어? 설날 버닝 pp 성적 개꿀 제일 좋은거 아니에요 이거오 개꿀 스멀날 비 p 상자가 두번째로 좋은거다 오비 p 상자 한번더 오 개꿀 좋은데? 비 p 상자 두번째로 좋은거 한번더 줄. 출 개꿀 오늘 버닝이 과연 대박이 날지 이거 이거 이거인거 같은데 아 요거 두개 이거 생긴인가 3개였나? 3개였죠. 어... 요렇게 3개 버닝. 버닝은 상자. 아, 이것도 근데 비피팩은 아, 모두를 다 히트할 수 있네. 요거 모두 다 히트할 수 있대요. 적어도 10억은 번다라는 거야. 개꿀? 모두 얻는 거 개꿀. 요렇게 위에 거 4개거든요. 번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짜 몇억이 뜰지 7개 총괄 선택하고 14억 정도 어 14억에서 6억까지 두개 받아가지고 20억 지금 현재 20억 먹었고요 이피가 근데 좀 야무지긴 해 20억 받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오카 진짜 야무지 SPL 뭐 토모리 오카 이런거 뜨면은 300억이에요 과연 그렇게 줄지 어. 아니면 여기에서 이거 RMCF 여기 안에 갑자기 막 호돈이 뜬다 이런식으로 막 나오면은 몇천억이 뜨는거예요 오카가 과연 그렇게 줄지 모르겠지만은 여태까지 못 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불꽃 빠빵 올라와 주면서 저는, 어, 카드깡에는 소질이 없나봐. 어. 너무 안 떠주네. 총 25억 어, 25억 정도 떴네요 음, 20억에서 플러스 30분 솔직히 내가 봤을 때 3억 이상 뜬다 어. 4카에서 7강 이긴 났냐 오버롤이 났냐 이거는 좀 싸게 나올 것 같고 18에서 25 사이에 저게 좋을까 30분 이거 보더라고 90분 PC방 버닝 상자가 제일 좋은 거라고 알고 있고 좀 야무지게 주는데 버닝 BP랑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 은 PC 버닝이 낫겠지? 버닝 1위겠지 버닝 상자 하고 버닝상자가 제일 좋은거구나 세개중에 하나 PC버닝상자로서 지금은 이제 세개였던건가 PC버닝상자 세개에다가 나머지 카드 하나 1, 1위가 지금 내가 세개나걸린건데아 봅시다 이거 하나에 본인상자 세개 아, 나 쿼치팩이라서 저런 것들 별로 안좋아한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위에 거, 이거 세개 이거 전부 다 준다는 거죠. 어차피 다 받고, 요거 세개 좋구요. 음. 그 다음에 아까 줬던 게 이건데 이것부터 먼저 좀 까볼게요. 이거는 접속보상으로써 하나니까 바로 가보자. 진짜 한번 잘 떠보자. 진심으로. 불꽃 한번 튀어주라. 아 스플래시 하나도 없네. 일단 4억 그 다음에 부금을 요거 말고 다른 걸로 좀낄게요 요거 말고 다른 걸로다가 일단 4억 떴고 어 가보자. 4억 떴고 BP부터 BP 세계 75 어차피 안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P 세계 한번에 한번 가볼게요. 절대 안 된다 했죠? 1 0억 아까 5억 5억에서 1 0억이면은 15억 지금 현재까지. 그 다음에 요건데 한장씩 가볼게요 세장 여러번 까니까 제대로 잘안나온것같아 한장씩 가보자 불꽃 불꽃 갈만하잖아 가보자 스플래시 하나 아 6억 오케이 자 지금까지 2 0에산한 40억 다 포함하면 40억 불꽃! 불꽃! 아... 44억 마지막이다 44억에서 한... 44억이면 한 60억 60억 정도 떴네요? 어. 60억 정도면은 나 빼들 거기에서 이거까지 남았거든요. 아직 60억에서 이게 아직까지 한발 남았어. 음, 이거 25짜리 진짜 5강에서 6강 떠준다. 내 손님이 65억에서 갑자기 165억으로 떡상해 주나? 가보자. 그거 아 누구야? 68억까지 음. 먹어주고. 68억이면은 나쁘지 않다. 어. 아, 근데 난 진짜 근데 카드깡 생각보다 잘안 뜨는 것 같아. 응. 자, 68억 정도.